진위한 사랑이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. 힘들어도 참아가며 다시 위에 살아가니까. 나는 나 혼자 어찌 살리요 그리운 사랑 영원한 사랑 당신은 내 남자죠 영일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했어 힘들어도 참아가며 다시 살아가니까 이험 세상을 나 혼자 어찌 살리요 그리울 사람 영원한 사랑 당신은 내남자요 사랑해 오호만 이 세상을 나혼